안녕하세요. 벼리다육 놀자에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대구에 있는 아마존 다육농원의 창들 20% 세일을 한답니다. 마음에 드시면 얼른 보시고 캡처하셨다가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하셔도 된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스타워즈 와 손톱 끝안 봐라 이 카리스마 와 대단해요 스타워즈 14cm 즈 14cm랍니다. 와, 멋지다. 한엽 연꽃 말이야. 10만 원. 세상에, 우주만 이렇게 예쁠까? 연꽃. 힘청이가이 음, 속에서 솟어 나올 것 같은 연꽃 말이야. 사이즈 한번 볼까요? 15cm. 사이즈는 15cm 정도 되겠습니다. 영꽃마리아, 아메스트로, 아메스트로, 쌍두, 6만원이죠. 색깔이 정말 예뻐요. 어, 정말 예쁘죠. 쌍두, 사이즈가요, 15cm, 사이즈가 15cm랍니다. 어, 얘는 삼두인데, 이름이 없네. 이름이 없어서, 누군지 모르겠다. 음, 삼두. 얘도 한 15cm 정도 되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삼두. 로얄레보니. 로얄 에보니. 아. 정말 예쁘다. 로얄 에보니 3만 원. 사이즈 한번 볼까요? 12cm. 로얄 에보니 12cm. 3만 원. 여기에서 20%랍니다. 필요하시면 얼른 집하세요. 황진이 오페라. 황진이 오페라. 5만원. 이야, 사이즈 한번 보실까요? 16cm. 16cm. 황진이 오페라. 5만원이랍니다. 마왕. 음, 통통하니 너무 이쁘다. 마왕 예쁘죠? 음, 마왕 4만원 나는 여기다 어디 가져 어울리지 멋지니까. 사이즈 한번 볼까요? 마왕 8cm. 물랑루즈 어, 꽃대를 물고 있네. 색감 너무 이쁘다. 물랑루즈 물랑루즈 4만원 여기에서 20% 랍니다 좋은 뒤에죠 사이즈는 10cm 11cm 정도 되겠네요 얘는 땅 넓은 거 모르고 하늘 높은 줄 아나 봐. 제팟, 한 옆, 제, 제팟. 제기네, 제팟. 음. 그래도 8cm 정도 된답니다. 이야. Yeah. 맞죠? 음, 메릴 그릴. 메릴 그림. 메릴 그림. 와 색깔이 빨갛게 이쁘다 얘는 5만원 이즈는 굉장히 커요 14cm 와. 로얄 레븐이 3만원 예쁘죠? 피몽 보니 음. 말 그대로 한번 보세요 이야. 아, 생장점 주위에 애들 얼굴 한번 보세요. 어우, 예쁘다. 11cm 정도 되는데 희망해보니 3만 원이랍니다. 음. 와, 얘는 쌍두. 뭐야, 예쁘다. 쌍두 꽃대 보세요. 쌍두. 안녕하세요아 예쁘죠 20% 얘는 얼른 집어가야 되겠다 루이스 어 커요 커와얘 얼굴만 해도 13cm는 되겠다 근데 쌍도 3만원 얼른 들고 가셔야 되겠다 보시는 분 얼른 얼른 가져가세요 보라클론 14만원 15cm 담입니다 와.. 멋있다 블랙선 블랙선 7만원 음, 14cm 너무 예쁘죠 아, 예쁘다 블랙선 피델리오 피델리오 사이즈 볼게요 어 14cm 피델리오도 14cm인데 손톱 끝에 물들었는데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14cm 피델리오 7만원 와 예쁘다 파란 툴라 에보니 파란 툴라 에보니 얼굴이 셋. 로제트가 셋인데 검붉은 색깔로 여기까지 음, 구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쁘죠? 혹시 마음에 드신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셨으면 찜하셔서 댓글로 남겨주시든지 올려놓은 전화로 전화주시면 20% 세일해서 사실 수가 있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